얘들아, 얘들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지? 어? 음, 뭐지? 응? 음? 어? 이 징징이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거는 거 같은데? 어? 응? 음? 어? 응? 아, 아, 아, 뭐, 뭐, 음? 얘들이 지금 뭐하는 거야? 야? 내가 볼땐 둘이 말이 좀 통하는 거 음. 같아. 아, 좀 닮은, 생긴 것도 음?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음. 미호야, 뭐래? 아, 별건 아니고, 사실 저 사람이 자기네 마을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대. 그래서 괜찮으면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 그, 그게 별기 아니라고? 별기인 것 같은데? 아, 어. 아,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야? 어. 그러면 어. 한번 마을로 가보자. 주민들이 그래. 위험한 것 같은데? 음. 응?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 아 여기가 이 마을인 것 같은데 음, 어 잠깐만 얘들아 저기 저거 레인보우 친구들 아니야 레인보우 친구들이 주민마을을 습격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막 엄청 당하고 있어 어 그래 무서워 막 먹고 있어 <웃음> 야저 엄청 위험해보는 괴물들을 어쩌면 좋지 좋은 방법 없을까 음내 생각인데 쟤네들을 엄 엄청 엄청 안전한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야 그러면은 주민들이 절대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 방법이 응안 음.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빨리 주민들이 다 당하기 전에 빨리 감옥을 만들러 가자 안 구해! 자다졌었다 음. 음. 마음에 드는구만 오. 내가 지은 블루 감옥 음. 음. 얘네 다 지웠어? 물론. 응, 얘다 지었어? 몰라. 어, 리아가 지었나? 난 그린 하우스를 지었어요. 하우스가 아니라구, 감옥이야, 감옥. 웬 감옥. 음, 멋진데? 멀리서 보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웃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웃음> 들어와, 들어와. <웃음> 들어와. 들어와. 자 그리고 이거는 주황이잖아. 내가 지은 주황이야. 야,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걸. 오렌지랑 그리고... 똑 닮았어. 미오가 지은 핑크. 핑크 감옥 얼굴 똑같이 생겼지? 음 좋아 좋아 그리고 벤, 벤트다 퍼플 감옥 벤트 속초처럼 복잡하게 만들어놨지만 오우 좋아 좋아 그리고 내가 만들었거든? 레드인데 얘는 위에다가 감옥을 만들었어 음. 아 아니. 이렇게 더 유인해가지고 음. 여기다 가둘 거야 자 이제 감옥을 다 만들었으니까 마을을 공격하는 아주 나쁜 레인보우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가둬볼까?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았어 우리 신속물량을 먹었으니까 따돌릴 수 있을거야 이번에 야, 얘들아 음. 너무 무서워 니네가 다해주는거지 음, 그래 걱정마 자 문제없다고 어. 리아가 먼저 블루 쪽으로 가그 다음에 어. 우리 감옥을 유인하는거다 문제 없지. 블루가 뛰어온다! 어디, 모자, 모자.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유인 유인 디 유인. <웃음> 오 실패! 오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리아야 시원하다시원라고 내가 내가 내가 쫓기고 있어 내가 내가 이번에 내가 쫓기고 있어 니가 문 닫아줘야 돼 문제 없어 문 열어줘야 돼 저기 반대편도 문 열어줄게 <웃음> 열었어 열었어 나 유인할게 유인할게 유인할게 유인할게 왔어 왔어 왔어 야문 닫았어 문 닫아 가졌다! 야! 가졌다! <웃음> 아! 드디어 가졌다! 야, 어려운데? 아, 자, 이렇게 블루 가목에 블루를 가뒀고요. 아, 야, 야고르지야고르지 잡아봐. 못 잡지? 야, 여기 있으면 은 이제 나쁜 짓은 못할 것이다. 으흐, 으흐. <웃음> 자, 이번에는 그린을 잡아볼까? 오케이. 좋아. 가자. 자, 얘들아 이번에는 그린을 가둬보는 거야. 그린은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리아가 유인하면 내가 문 닫을게. 좋아. 알겠지? 가자. 그린은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여기 있다. 안녕 그린. 나이 집으로 데려다 줄게. 어, 그래 엄청 빨라. 어. 야 그린 생각보다 빠른데? 야 네가 유인해야 돼. 나도 오는 거 같아. 아닌가? 나도 오잖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야 무르지. 뭐. 야 무르지. 무시메 어, 팔. 어. 야 무르지 <웃음> 야 무르지. 오케이 그린까지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황 잡을까? 주황은 엄청 빠른데? 주황 잡아보자. 문역세! 자 리아야 이번에는 이 주황 감옥에다가 주황을 넣어보자. 그래. 분명히 저기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야. 가보자. 부 j 뭐 너무 저가. 갔다. 리아가 여보세요? 빠르니까 달리기가 빠르니까 리아가 할수 있을 거야. 내가 또 육상.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야 뿌. 어. 저 아래 아래 아래 아래. 눈 마주치면 다다다다하고 달려올 것 같은데. 아직 몰라. 예. 거기 쪽꼬미. 또 간다. 뛰어 뛰어 뛰어. 어, 간다 간다. 오. 오. 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너무 시제 이래봐도 육상부였다고. <웃음> 야 나한테 와! 야 아, 뭐야 갑자기! 야 갑자기! 어마한 사람한테, 와! <웃음> 어마한 사람한테, 야! 야, 야, 야, 니,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다, 니다, 다 어, 너 어그로 봤어? 어그로 범위가 짧은가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이 전부들 뭐야? 뭐야? <웃음> 모르겠어. 저게 내가 유인할게. 나한테 유인이 끌리면 계속 끌리고 있어. 뒤로 아, 들어 들어갈게 뒤로! 들어. 그래. 오나? 들어갔어. 야 문다가 문다가 문다가 주왕이도 포획 성공 와 <목소리> 힘들었다 그치 멀바인 <목소리> 녀석 <목소리> <목소리> 아 먹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먹어라 다음에는 핑크 잡을까 핑크 그래 핑크 핑크가가... 좋았어 구독 <목소리> 오케이 미아 달리 달리기 선수 핑크 그. 잡으러 가자 좋아 핑크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핑크, 저기 있다, 핑크 저기 있다. 저기 산 위에서 지금 주민들을 좀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못된 녀석, 일로 와보시지. 왔다, 왔다. 얘는 좀 느린데? 어, 빠르다. 도망가. 느린데? 간다. 나한테 오는 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리아, 잘하고 있어. 있어. 리아, 아, 리아야, 나한테 뭐 온다. 뭐해, 자꾸. <웃음> 아니,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간다. 못하다. 알았어, 여기 알았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문 닫고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다 닫았어. 어 열었어. 야, 다시. <웃음> 다시 뭐야? 다시.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인할까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야야야문안 잠겨. 야, 야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문문 열었어. 문 열게 문 열었어. 봐봐. 봐봐. 겨우 왜문 닫혔어? 야 갔었어 갔었어. 아닌데? 어떻게 나왔지? 여기 문왜 닫혔어? 아! 진짜 왜 이래? 쟤왜 이렇게 잘.. 왜 잘.. 유리주잘 피하냐? 아얘 어, 어? 그냥 문 열고 닫고 다해 혼자 뭐? 문 열고 닫는다고? 그럼 이거 블로그를 해야겠다 블로그를 하자 다시 유닛했어유닛했어 아악! 아, 뒤를 막아줘야지! 어? 뭐야 뒤에 아무도 없지.. 안돼! <웃음> 내가 앞에 막고 있었는데 <웃음> 야 내가.. 오압절들아 내가, 내가, 내가 들어갈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들어갈게 이번 이번 이번 내가 들어갔어! 내가 데리고 왔다 내가 데리고 왔다 캭. 아. 막았다아다이 어, 방향이 아니긴 했지만 막았어. 드디어 핑크도 가뒀습니다. 야, 빨송꾸리기 떴어. 빨송꾸리기 떴어. 이게 뭐? 얘들아, 이번엔 퍼플이야. 퍼플. 야, 얘 너무 빠른데? 너너너너 어. 너. 이거 좀 걸라. 내가 내가 가둘 테니까 어. 들어가 봐. 어. 어. 야, 야, 야,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왔다, 들어갔어, 들어왔다. 들어갔어. 온다 여기 입구 막아, 여기 여기. 아, 어, 나나 가봤어, 나 가봤어. 와, 가봤어. 리아를 미끼로. 리아가 죽었지만 퍼플은 막아냈어. 아, 좋아 좋아. 퍼플아, 착착하게 살아라. 이거 뭐뭐 퍼플. 고기 빼드는 거 오, 뭐야? 날 죽이다니, 아. 날 죽이다니, 날 죽이다니, 날 죽이다니. 벤트벤트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만 잡으면 된다. 레드는 내가 좋은 생각이 있거든? 레드는 내가 진짜 좋은 생각 있어. 리아가 여기 서 있어, 여기. 리아가 여기 서 있어. 그치, 거기 서 있고. 그 레, 레드를 레 내가 갖고 올게. 거기 서 있으면 은 리아가 너너 너 잡으러 갈 거야, 레드가. 자. 어? 간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리아 보고 있다. 야 올라온다! 계단타고 올라간다! 빨리! 용암에! 용암에 밀칠거야! 자 이제 여기서 뒤통수를 빡! 어! 안 밀쳐져! 얘들아 어떡해! 몸으로 밀어! 몸으로? 아. 어! 됐다! 잘 있어라! <웃음> 이망청아아 <웃음> 됐다 얘들아! 이제 모든 감옥에 지금 레인보우 친구들을 가뒀습니다 볼까요 한번? 모습들 좀? 자 블루가 잘 있나? 블루 여기 있네 블루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이, 그린 그 그린도 잡았고 그다음에 주황이도 넓은 데 있네요 아니 이 핑크가 제일 힘들었어 핑크가 솔직히 문을 열잖아 어 얘가 문을 열더라고 깜짝 놀랐지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레인보우 친구들을 감옥에다가 모두 잡았습니다 우후. 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하성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